여기 웹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. URL에 따라서 그에 맞는 UI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라우트입니다. 여기 React 라우트 도메에 라우트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. 각 컴포넌트는 패스 값을 가지고 있어요. 각각의 패스에 맞는 컴포넌트가 e l e m e n t p r o b 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제 URL의 패스가 달라지면 패스가 일치하는 컴포넌트가 렌더링되게 됩니다. 뿐만 아닙니다. a 태그를 링크 컴포넌트로 바꿔주겠습니다 About을 클릭하면 페이지 리로드 없이 URL만 변경됩니다 자연스럽게 내용도 변경되겠죠 r e a c t r o u t e r d o m 은 React 생태계에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핵심입니다